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화요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즐겨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과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함께 시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할렐루야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이아침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예수스도의 충만함이 함께하기 예수교토의 틈으로 축원드립니다. 6월 7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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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입니다. 장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래요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두는 목자이온대 우리와 손조가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두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국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연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나 남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문는 헤어진 지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야곱과 요셉의 극적인 상봉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 가족이 고생 땅에 거주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곱 가족은 국경지대에 위치한 고생 땅에 거주하려는 요셉의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이방 문화로부터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애굽의 출애굽에서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확보하려고 한 요셉의 신앙적 의지에 따라 이렇게 진행된 것이죠. 또한 오늘 47장에는 야곱의 일가가 바로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의 승인을 얻어 고센땅에 거주하게 된 사실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의 부분적 성취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고 그 예언의 완전한 성취가 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사건의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음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4절 말씀 우리가 한번더 묵상하게 보기 원합니다. 4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바르에게 기근으로 인하여 목축할 수 없어 애굽 땅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바로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라고 하는 이 거류하고자라는 이 단어는요. 잠시 동안 머물러 있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잠시 동안만 이곳에 머물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자손 대대로 영원히 이 애국 땅에 거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난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여기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현실은요. 가난안 땅보다는 애국 땅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물도 풍부하고 상황도 훨씬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은 애굽 땅에 정착하려 하지 않았고 낙원해로서 잠시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이 하나께서 님 그들에게 기억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은 오직 가나안을 그들의 본향으로 삼았기에 애굽이 아무리 살기에 좋아 보여도 화려해 보일지라도 거기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버리고 다시 자기는 낙은으로서이 애굽에 잠시 머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을 줍니다.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본양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어마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고 이제 영원한 나라가 실체가 되는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전도들은 잠시 이 땅에서 머무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전도들이 이 세상이 아무리 보기에 좋고 화려해 보여도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미련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만 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본향으로 삼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참되고 복되며 아름답고 승리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사모되어지고 이것이 분명해진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썩어져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욕심과 미련을 두고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가난이 비록 애굽에 비해 정말 좋지 은 않은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돌아가길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는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늘에 소망하고걸어가게 예수 그리도를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는 거 우리가 누리야 될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돈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요. 여러가지 사항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12절 말씀 도무상하게 원하는데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셉이 그의 아비와 형들과 아비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봉양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었고 그 식물을 따라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제공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집 식구들이 먹을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애굽의 모든 식물을 관장했던 요셉은 가족들의 피로를 살피고 시시때때을 공급해 주었을 것이에요. 즉시 즉시 필요할 때마다 채워 주었다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는지 오늘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구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가 이루느니 목숨을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다. 공중에 새려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센땅에 거주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셉의 개인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이스라엘이 애굽의 세속문화와 분리시키고 출애굽을 용이하게 전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의 나라와 의리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주의 말씀에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를 채우시며 더 나아가 영원한 곳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사모함으로 주님만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환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상을 황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가시니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리와 그 계획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할렐루야 성령님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에 대해 주었던 충만 역사심이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께 바라보며 믿음을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